한국으로 처음 왔을 때딱 내려서 미니버스를 타고 서울로 진입을 하는데 음 다른 기억은 저는 없는데 어 느꼈던 거는 아 한국이 정말 깨끗하구나 깨끗하다 너무 예쁘다 4월 15일 16일 날 들어왔으니까 이제 막 벚꽃들이 막 피고 있고 고속도로 옆에 그 마을들에 있는 꽃나무들이 피, 꽃이 피고 있었고 도로가 너무 깨끗하고 예뻤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도 너무 뭐랄까 구경하느라고 바빴어요. 와 이렇게 눈이 엄청 커져가지고 휘둥그래져서 여기 저기를 막 구경했죠. 그래서 저는 혼자 왔고 오자마자 저는 이제 그때 당시 하늘꿈 학교라는 대한학교에 들어갔어요. 어, 천안에도 있었고 이제 서울에도 있는데 천안에서 이제 초중고 검정고시를 하고 07 학번으로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했고. 정치 외교로 전공을 했죠. 대학생들에게는 로망인 낭만의 캠퍼스 생활인데, 사실 저한테는 제 인생에서 북에서 있었던 그 감옥에서의 그 삶에 힘든 만큼 이 대학교 생활이 저는 힘들었어요. 대한학교에서는 뭐 나름 공부를 좀 한다, 나름 똑똑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가 대학교를 갔는데, 너무 달라요. 너무 달랐어요. 우선 첫 번째로 저희끼리만 같은 고향 친구들끼리만 모여있다 보니까 나와서 남한 친구들 딱 만났는데 어떻게 무슨 대화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말 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그 친구들이 반응을 하면 좀 과한 리액션을 막 해도 저는 그게 부담스럽고 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 말했나? 내가 뭘 실수했나? 이런 그 강박관념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게 되고, 뭐, 학업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따라가지 못했고, 첫 중간고사를 봤는데, 질문이 뭐뭐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딱 나왔는데, 머리가 하얘지고, 내가 공부한 게 없으니까, 뭘 했는지도, 뭘 해야 되는지도 몰랐으니까, 이거를 뭘 쓰라는 건지도 이해를 못했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서술하시오라는 그 주관식 그 질문에 거의 단답형 형식으로 밖에 못 썼던 첫 중간고사 때. 그리고 엄청 좌절을 했죠. 뭐, 조별 발표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조별 발표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어, 그 친구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부터 역할 분담하는 것에서부터 또 발표는 누가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것부터 그리고 뭐 어떤 부분들을 나눠 가지고 공부하기로 했으면 자료 정리하기로 했으면 어떤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몰랐고 정말 막막했어요 정말 휴학하고 싶어서 때려치고 싶었어요 그나마 1학년 이때는 선배 형들이 있었어요 어, 과 선배들이 있어 가지고 형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 과 동아리 축구를 하면서 형들이랑 지내고 공차고 그래서 그나마 형들이랑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았는데 형들이 졸업하거나 형들이 군대 가거나 형들이 딱 없어지면 하면서 제가 고학번이 점점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동기들과도 잘 지내지 못하고 후배들과도 잘못 지내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저는 학교 생활 내내 감옥에서처럼 땅막 땅을 땅 쳐다보면서 먹을 걸 찾았던 것처럼 저는 땅만 쳐다보면서 다녔어 캠퍼스를 혼자서 혼자서 늘 다니고 왜냐면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너무 부끄러웠고 자존감이 나,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서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소심하게 다녔어요. 식당에 가서도 점심시간에 보통 가면 은다 점심을 밥 먹으러 갈 때는 같이 간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게 같이 갈 가지도 못하고 혼자 계속 밥 먹으러 갔었고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점심시간이 지난 한 1시 반 2시 이때 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힘들어서 저는 나중에는 밥먹을못 갔어요 못 가고 그냥 물로 배 채우고 근데 이제 수업은 들어야 되는데 배는 고프고 배에서는 계속 꼬르륵 소리 나고 배는 위는 막 아프고 막 식은땀은 나고 수업은 뭐라고 하는지 뭐 따라 듣겠고 강의를 이렇게 쭉 하시면은 핵심을 요약하는 능력도 없어서 이거를 메모하는 메모를 나름 했지만 대체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시험은 망하고 그러다가 또대한학교 서울에 있던 대한학교 선생님들과도 문제가 생겼죠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미국에 갈수 있는 기회라는 거는 저희들한테는 너무 컸던 거고 마침 그 선교 훈련센터와 대한학교 우리 대안학교가 연결이 돼서 탈북민 대학생 친구들을 몇명 선발해서 이제 미국에 훈련, 선교훈련 받으러 보내는 기회가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어, 철민아 내가 너를 미국에 보내줄게 라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어, 나는 언젠가 간다 라는 생각에 그냥 제 편한 대로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어떤 방학 시간에 캠프를 한다 이러면은 가서 열심히 돕고 열심히 좀 헌신하는 모습도 보여 주고 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어 보내 준다고 해서니까 나는 당연히 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저 평상시대로 살았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못 가고 다른 친구와 이제 동생 두 명이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저와 그때 당시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소식을 다른 후배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한테서도 못 들었고 동생들한테서도 못 가는 두 동생한테서도 못 들었고 선생님들한테서도 못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선생님들이 최소한 저한테는 어 말을 해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저는 제가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보내준다고 했었고 저는 또한 저의 모든 생각과 저의 모든 마음들을 솔직하게 다 그분들과 나눈 상황이었고 그런데 저 학교로부터 어떤 소식도 못 들었고 오히려 동생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생애 처음으로 배신감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어서 후배들이랑 같이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몇날 며칠을 페인처럼 게임만 하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내 방에 들어가서 동생들이 밖에 있으니까 거실에 있고 이러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어막 울고 어 그랬죠 뭐 학업은 학업대로 안 좋고 그때는 또어 이성 문제도 또 있었고 총체적으로 저의 삶이 완전 밑바닥이었어요 어, 그때 마침 2010년에 제주열방대학교 DTS라는 선교단체죠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DTS라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어,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물론 그 전에도 어, 중국에서도 성경 공부하고 또암송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교회 다니고 어 그랬지만 어 그때까지는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을 배우고 그냥 어 예전에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내가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런 전형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을 살았죠. 워낙 가기 전에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가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일이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잘못한 걸 말해보라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정직하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알려주고 다 나누었는데 그것에 비해 저에게 돌아온 것은 이제 배신감뿐이었다는 라그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음, 대안학교 선생님들도 미워하고 친구도 미워하고 뭐 동생들도 보기 싫고 뭐, 제 자존감은 낮아질 때로 낮아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었지만, 가장 억울하고 가장 큰 하나님한테 따졌던 것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였어요. 어느날 문득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확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음, 뭔지 모르겠고 대체 뭐그 뒤에 이후에 뭐 어떤 게 계속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계속 따졌어요 그러다가 3월인가 4월인가 이제 아침 묵상을 다 같이 하는데 8장을 묵상할 때였는데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우리 조상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딱 읽었는데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만약 사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너무 이렇게 제마음가운데와 닿았기 때문에 근데 즉각적으로 너는 사랑받는 자다 라는 그 말씀이 또딱 들렸어요. 이렇게 떠올랐어요. 응? 사랑받는 자다. 근데 순간적으로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는 저는 그 이후에 두 번째였으니까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 이전에 지식적으로 배웠던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것을 동원해서 하나님한테 다시 반문을 한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녀들이 다 사랑받는 자들이고 그 모든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인데 음, 이거는 너무 너무 일반적인 대답이다 너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대답이다 나에게 특별히 와닿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너무 평범한 대답이시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인데 이거를 내가 그걸 어떻게 내가 사랑받았다는 걸알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그걸 알수 있냐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계속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문득 눈을 떠서 이렇게 창밖을 딱 내다보니까 그 제주도의 3, 4월 아침에 햇빛이 이렇게 쫙 비쳐가지고 창밖으로 쫙 비쳐 들어오는데 되게 추웠거든요 아침이라서 그런지 그런데 그 햇살 이렇게 딱 비쳐 들어올 때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아 너무 온기를 느끼면서 아 따뜻하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혹시 저 태양이 늘 우리 비가 와도 그 구름이 껴도 또는 뭐 이렇게 안개가 껴도 태양은 항상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그열 에너지를 보내주듯이 태양이 항상 함께 있었듯이 혹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늘 항상 함께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아, 어, 그럴만하네. 약간 뭔가 깨달음 같은? 그래서 아, 그럴만도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메모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어, 그런데 약간 처음에 너는 사랑, 내가 너를 안다 라는 말씀이 들렸을 때 그리고 지금 너는 사랑받는 자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약간 마음이 약간 그막 울분과 그 화가 이런 것들이 약간 누그러지는, 약간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기쁘고, 그래서 아, 되게 신기한 거를 깨달았다라는 듯. 끝나고 아침 식사하러 가는데, 이렇게 배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중에, 제가 뒤에 있던 같은 조그 친구한테, 나한테, 너는 너는 누구냐고너 나한테 좀 물어봐라. 이렇게 물어보라고 시켰더니 그 사람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나사자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를 라 줄여가지고 나사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에, 그때부터 약간 기쁨이 조금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하나님한테 제가 사랑받았다는 라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지냈어요. 약간 기분이 좋아가지고. 약간 들떠서 약간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계속 아침에 그 반복되는 일상들. 묵상하고, 또웍투티하고 같이 속으로 나누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같이 계속하고 있다가, 또 어느 날, 좀 시간이 지나서, 며칠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나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때였어요. 눈을 감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막 부르고 있었고 저도 막 찬양 부르다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던 순간들 제 기억 속에, 기억 속에 있는 그 따뜻한 순간들이 필름처럼 이렇게 쫙 사진으로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이게 기도하면서 아 이게 뭐지? 이렇게 막 보다가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하나님이 제한테 네가 이때는 이렇게 사랑받았고 이때는 이렇게 사랑받았다. 그리고 네가 중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사랑받았다라는 거를 제마음껏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거, 음성으로. 그런데 이렇게 사, 그 사진들, 네가 중국에 있을 때 이렇게 사랑받았고 북한에서 태어났을 때 이렇게 사랑받았고 네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사랑받았다. 이거를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어, 왜냐하면 제 기억 속에 있는, 제가 경험했던, 제가 사랑받았던 순간들이었으니까. 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울었어요. 막 펑펑 울었어요. 막. 어, 막 소리내서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예배드리고 있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게 전혀 신경쓰이지 않았어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어, 너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면서 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 그 고백에 아,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는지를 너무 막 알게 되는 거죠 막 그때는 막그 전에는 막 배신감과 뭔가 우울함과 또 학교 다니면서 또그 같은 학번 친구들 동기들이랑 또는 후배들이랑 선배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공부를 못해가지고 대인관계도 잘 못하고 제 마음가운데 있었던 그 깊이 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자존감 아 나는 이것밖에 안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 처참하게 무너졌던 저희 모습 가운데서 어그 사진들, 그 순간들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다라는 순간들을 깨닫는 순간 그냥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어, 하나님 앞에 그냥 울면서 아무 말할수 없어서 그냥 그냥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면서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죠. 어, 그 시간이 너무 어, 좋았어요. 너무 좋고, 너무 평안하고, 그래서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어, 밤에, 밤에 되면은 기도하러, 기도실에 따로 가서 이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가서도 기도하고, 또 낮에는 낮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부터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하나님이랑 그냥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이랑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저랑 계시면서 저를 사랑해 주셨네요 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뭐그 이전에는 너무 뭐랄까 너무 우울하고 너무 암울하고 너무 흐린 날씨였어요 흐린 날씨 너무 흐린 날씨여서 똑같은 자연이고 똑같은 그 주변의 환경이었는데 너무 우울하고 약간 비가 오기 전에 그 날씨처럼 우중충하고 흐릿흐릿한 흑백의 날씨였는데 그 점점 회복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 내가 사랑받은 자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복되어 가면서 그 이후에 제가 밖에 나갔을 때본 세상은 전혀 달랐어요. 너무 예뻤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선명하고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었고 그 아스팔트 길 아스팔트 사이에 피어났던 그 작은 민들레 풀 하나하나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면서 밤하늘의 별을 봐도 너무 예쁘고 말라가지고 흔들리는 그 갈대 하나하나도 너무 예쁘고 저를 찔러가지고, 그, 찔러, 찔러서 피나게 하던 그 가시나무들도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뻤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혼자 산책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혼자, 혼자 산책을 하면서 그 산책길이 있는데, 혼자 걸으면서 하나님이랑 그 자연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이 자연을 감상하는 거, 보는 즐거움이 너무 좋았어요. 더 중요한 거는 어느 날 그렇게 기도 또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네가 어떤 상황이나 또는 어떤 영화나 또 어떤 책이나 또는 어떤 장면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 마치 영화의 어떤 주인공이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경험함으로써 어 약간 충격 같은 것을 받아서 어그 이후부터는 전혀 다른 180도의 삶을 사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되길 원했잖아 너도 그렇게 어 180도로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했잖아 어 근데 네가 앞으로는 이 책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될 거야 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그 중국에 2차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잠깐 한 3개월 정도 살때 그때의 저의 모습은 그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잡혀나가기 전에도의 저의 모습은 생각이 없는 아이 열정도 없고 약간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뭐이루고 싶은 야망도 없고 그냥 뭔가 그냥 살아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느낌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또 하루 지나고 약간 그런 느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늘제 마음가운데 생각하기를 아 정말 그 드라마나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어떤 충격적인 상황을 보고 그 어떤 상황에 충격을 받아서 그 이후부터는 저를 180도로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것에 대한 답답함도 저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음. 근데 그게 문제는 감옥에 북송이 돼서 감옥에 갔다 와서 그 고생을 하고 나서도 그 모습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참 신기해요. 그렇게 고생하고 죽을 뻔 했으면서도. 그만큼 제가 얼마나 이렇게 뭐라 뭐라고 표현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할머니한테 이제 돈을 달라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산책이 제가 지금 그때까지 제가 돈을 주고 산첫 번째 책, 첫 번째 책인데. 그책이 이름이 뭐 아빠가 아들에게 뭐 전해주는 몇 가지 이런 거였는데 뭔가 좀 조언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빠로부터 아니면 어른으로부터. 그러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나 보죠. 어,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뭐 여전히 바뀌지 않았죠. 그냥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그리고 더욱이 저는 제주도에 한국에 저 혼자 왔었고 왔고 또 제주도에도 저 혼자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주변에 사람들한테 말한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그렇게 살기를 원했잖아 네가 그래서 그때 중국에서도 그렇게 그랬잖아 근데 네가 앞으로는 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완전히 하나님한테, 예,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다. 완전히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그 깊은 곳까지, 나의 비밀까지 다 아시는 분이다. 이거를 제가 인정하고, 제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음. 물론 당연히 그 이후에 관계, 그 이후에 저의 삶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우중충하고 우울하고 음, 세상 모든 만사에 그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혼자 지고 가는 듯한 그 우울했던 표정이 너무 밝게 변했어요. 너무 기쁘고 매일매일이 너무 기뻤어요 저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어요 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데이트를 하면서 어,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제 자신의 모습을 잘못한 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과정이 끝나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 제가 미워했던 선생님들 또는 제가 잘못했던 분들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그때는 너무 철이 없었다고, 제가 꼭 사죄하겠습니다. 꼭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이제, 어,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나중에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그렇게 했죠. 선생님들이나 이제 다른 친구들 찾아가서 이제 그렇게, 어, 용서를 구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밤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을 수 있었고 어,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나님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어,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어, 하나님이 어디를 버리시든지 어디를 가게 하시든 무엇을 하게 하시든 제가 순종해서 하겠습니다.